역시 겨울에는 휴를 먹는 게 짱이지. 애들이 귀찮게 할 수도 있으니까 몰래 아직도 하면 어, 같이. 머리 왜이래왜 그래요? Hey, what happened? 네. <목소리> 월서 음, 쳐다보는 거야 지금? <웃음> 왜 이러세요? 슬금금 다가오세요. 여기야. 화면 안 보이거든요. 앉아!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표정으로 안다. 다다 안다. 안 <목소리> 어? 아 진짜 됐다? 아, 아 저기요 <웃음> 저기요 아대게쪼금 빵이에요 아, 여러분 왜 이러세요? 미쳐주세요 아, 저기요 아왜이러시는 거냐? 아 왜이래? 미쳇게 왜, <웃음> 아, 왜, <이래? 웃음> 왜 제빵이에요 이거?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앉아보세요 잠깐만요 기다려세요 이거 될거아맛다 <웃음> 화면 가리지 말고 켜요화면을보고싶다이 화면을 주고고하면 이렇게... 이렇게 오지? 그럼 내가 제발 이렇게 맞추그가 <웃음> 화면을 차지할 수 있어 아 아파 조련할 수 있지 <웃음> 나, 나에게 빵이 있 있을... <웃음> 빵. 누어 먹었어? 노. Nope. 아 진짜 부담스러워. <웃음> <웃음> 진짜 이거 뭐, 내내 시선 돋굴래요? <웃음> <웃음> <웃음>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윙... 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윙 <웃음> <이런 주문이 관 shaving> <fellow> <funky> <bullshit>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는 너 저번에 소보르처럼 다 먹으면 안 돼.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 안녕. 아내 방. 맛있는데요. <웃음> <웃음> 너무 정말 나쁜 아이야 다음 점은 빵을 먹을 때 몰래 먹어야겠어 몰래 <웃음> 어떻게 먹지? 그래서? <웃음>